있고 이터틱도 있고, 있고 그림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림도 있고 상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좋아하는 핑크 주주가 좋아하는 핑크인데요 이거는 핑크예요 핑크 핑 g 핑 t pink q 핑크 i l Pink pink. p 요 이거는 파 n k p 가 좋아하는 파 k Pink p i n 주 quail. You got pink quail. 요 o u got a p a 주 주주 달려있는 리본 아 리본이 네이 리본 이 리본 이 리본 브릿지요 예이 리본 파란빛파란빛 그리고 이거를 <웃음> 꽂고 이거를 꽂분려는 이렇게 악취하려는 여기에 이 거울에도 이 거울에도 이 거울에도 네. 이, 이 그림이 나와요. 오. 한번 볼까요? 네. 오, 깜짝이야. 요거나 공주의 띠띠 있다. 오, 그렇죠? 네. 그러면는 이거를 누르고 화장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것도 꼽아볼게요 네 <웃음> 이거는 릴리 인데요. 네. 릴리 사진이에요. 안, 릴리가 안 좋아하는 피, 이거는 릴리가 안 좋아하는 핑크고요. 네. 이거는 릴리가 좋아하는 분홍색이에요. 이 모양은 구름 모양이에요. 주주는 하트 모양 아. 그리고 또 나는 동고담이 모양. 그리고 는 별, 별, 이 모양. 그리고 자는구르 토끼 모양 있어요. 자는구르 토끼 모양. 다는 네. 근데 저건 뭔가요? 저거 합체가 되나요? 저게 폰이? 거야? 예. 네, 이것도 요렇게 나오면은 이게 여기 있는 게다 <웃음> 나와요. 오. 그래서요. 오. 이것도 조립할 수 있고 이것도 조립할 수 있어요. 오. 사진도 조립할 수 있고. 이사진다 조립할 게 있고 이것도 조립할 또 있어요. 폰 조립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어떤 걸로 폰요, 폰 조? 폰요 폰요 폰. 알겠습니다. 네. 근데 땀펜은 어디 있지? 사인펜이 뭐예요? 이건가요? 네, 그 그거요. 이거는 이렇게 치킨. 바닥의 안녀는안 나오는 거고요 핸드폰의 안녀는 나와요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걸로 아빠 이제 이걸로 노는보드을 동작을 해주대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켜줘요 어 이렇게 어떻게 작동합이렇 이렇게 해요 어... 이렇게 넘 k a y o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a y o k 수도 okay, okay, okay, o k 전화하기 천지 보내기, 선진찍극이오 완전 폰이네요 폰 어린이 폰인가요? 네 이거는 작는 거안 나오는 폰이 아니라 나오는 폰이에요 오 이거 신기하죠? 네 그리고 내만대로 구겨봐줘 그러면 이거를 딱 가져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망막 두드녀는 막히져요 보자 짠짠짠왜 이렇게 안 꺼지는 거야 그림이 그리고 이거를 그녀는 해줄... 저거 엄마를그려 볼게요. 엄마는 안 그려도 될거 같은데요. <웃음> 저, 저 엄마 그릴 건데요. 저 엄마... 응... 그릴 건 있는데요. 엄마가... 그크고 있는 보자를 들고 있는 엄마제끼리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그게 어디가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예요 엄마한테요? 어디가 엄마죠? 여기 다요 참 신기하네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워 볼까요? <웃음> 지워 볼까요? 어. 치우는 것도 되네요. 네. 그거 참 신기하죠. 네. 조금한 것도 다짓도 있어요. 음. 그림 다짓도 있어요. 도장 도장은 질의득 없도 어. 이제 결합하는 걸 보여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 이, 이거를 조작하는 거를 보여 줄게요. 네. <웃음> 어, 이름 이름. 이름 조작한다고요? 아니요. 작동법을 보여 준다고요? 아니요. 이, 이름 도장을 보여 준다고요. 이름 조작 이름 도정부다 어때요? 아 어, 예뻐요. 이제 다른 거는 할까요? 오늘은 주주의 생일이에요. 음... 오늘은 주주의 생일이라도 천지도 빠질 수 없죠. 천지? 천지? 천지? 어때요? 예쁘죠? 예. 도장은 이런 것도 빠질 놓겠지요. 바로 화장품. 화장품이죠. 당연히 화장품. 화장품이 좋아요. 이건 머리대하고 화장품 빠지도. 이제 결합하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작동법은 이제 됐고요 톤하고 결합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어떤 게 결합하는 거죠? 네? 어떻게 결합하는 거죠? 아니 이거하고 결합을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떠요. 네 <웃음> 오늘도 네. 열이거하시요오늘하네요 예. 도고 오늘도 열심히 시오도 열심히 하시한 오늘도 열심시한 오늘도 열심 하시고, 오 하시고, 오하오 네. 오. 네, 이야. 이거를 꺼보는 애야. 오. 이렇게. 이야. 이, 이거를 정리 이거를 정리하는데, 이, 이거를 꼬주는 데요 커졌다 낼 때가 나올 때가 이 모양 옷 같죠? 네이 모양 옷 같죠? 네 진짜 이거? 이거는 옷 모양이 아니라 옷 모양 옷이 아니라 통이었어요 통이통 음.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빗이 또요 빛. 오 그게 빛이에요 네. 머리 빛? 네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머리를 막 빗을 수 있어요 오. 요쪽으로 <웃음> 요쪽으로 할 수도 있요 이렇게 다시꺼내서놓이니이니이거는리이이이거는 음. 네. 딜리 이 상기. 딜리 잡히고, 요이거는의이구가이니이이가이거는잡다 거, 이거가 <웃음> 어디였더릴리코릴리코 아, 다 같이 쓰는 화장품이에요. 네. 어. 친구들이 다이이 화장품은 주주 주의 친구들이 다 뜨는 거예요. 음. 아끼는 거고요. 음.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음. 잊어버리면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잊어버리면은 친구들이 음, 뜨는 게 힘들어요. 여기 하트가 붙어있어요. 음. 그리고? 핸드폰 꼽았는데. 음, 왜 이렇게 꺼지는 거야? 정말. 이렇게, 그냥. 이도 이도는 그면은 이렇게 켜줘요. 아빠, 응? 이제 이렇게도 노는 모두 찍어주세요. 아빠, 응? 이렇게 누르면은 천지가 막혀져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도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할수다 공개겠고요 음. 저는 이쪽 에도 음. 아! 그림을 아니 화장을 어? 할 거예요. 예쁘게 화장해요. 오. 예쁘게 하장아요 이렇게 하죠. 저는 딜리 딜리 딜리 좋다연 그는 뭘이에요? 안 보여요. 네. 전혀는. 오. 해줘요. 오. 그리고 아빠 여기 멀리도. 아빠 근데 그도 켜니까